아니, 깜깜이 오빠라고 불리는거 좋아하잖아. 응. 근데 술 먹으면 오빠라고 불러도 못 알아들어가지고. 어디 왔어? 술을 만들어 오나? 어? 만들어 왔다. 미안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오늘 안주 뭐 가져왔어?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육포 하나 갖고 왔죠. 육포 하나? 응. 음. 나는 양파링 가져왔는데. <웃음> 그거 <그건> 양파니? <양팔이. 웃음> 아, 술 먹을 때 무조건 고정적으로 있는 그런 바자 맞아. 야, 우리 딸까나다 가지고 오면 같이 떠나네. 그래. 그래. 아, 잠깐만. 자, 잠깐만. 나 술이 안 타지거든. 형제 운동을 안, 안 하니까 못 따는 거야. 아, <웃음> 나 잠깐만, 술이. <웃음> 엄마. 아이, 귀엽네. 나 왔어. 엄마한테 따달라고 하고. 아, 이어폰 잠깐만. <웃음> 나도 어머니한테 가서 따달라고 하라고. <웃음> 죄송한데. <웃음> 어머니 지금 주무시고 계셔서 병에 따는 게 아니고 제 목이 따요. 여술 먹어도 왔는데. 얘 아, 예거 레몬 예거 레몬 음. 이게 들어도 뭔지 모르겠어 <웃음> 맛있어 이거 그래서 우리 언제 짜놔일까? 지금 마실까? 지금 마실까? 응 음. 벌써 먹었니? 아 과자만? 아 과자만? 그리 그래 짠! 짠! 짠! <웃음> 아, 오늘은 이제 약간 트수한테 Q&A 같은 거? 우결을 음. 하면서 이제 좋지 좋지 아니면 이제 투수한테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서로서로 음. 이제 Q&A 그런 것도 몇개할 거고 먼저 깜깜이는 뭐 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라던가 어땠냐너나막 그런 거 있어? 물어보고 싶은 거? 뭐첫 질문은 당연히 우결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음. 내가 먼저 우결을 하자고 했잖아 그치?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그치. 아나 음. 그때 맨 처음에 진짜 엄청 당황했었어 왜? 진짜로 뭐라고 해야되지? 어? 두님이 나보고 우결을? 이렇게 확 하고 들어올 사람은 아닌데? 에? 음. 왜? 어째서? <웃음> 막 이래가지고 당황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잘했다? 응우결하게 음. <웃음> 잘했다? 근데! 음. 내 취향이긴 했어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귀여운 여동생 느낌? 음. 음. 음. 귀여운 여동생 아 그거 안녕. 그래서 <웃음> 귀여운 아 음. 좋다 했대 음. 두훈님 연아 아니에요? 맞아요 제가 연아예요. <웃음> 맞아요 두훈이가 <두우니가> 연아예요. 누나 누나 <웃음> 누나라 하지마 <웃음> 누나 누나라 <웃음> 하지마이씨 <웃음> <웃음> 나랑 우결하면서 뭐 후회했던 전, 음, 적 같은 거 있어? 후회했던 적? 후회라고 하긴 좀 그런데 이제 우결할 당시에 약간 걱정이 많아, 많았잖아 구동이가. 우결하면서 이제 약간 좀안 좋게 이제 막 끝나는 것 같아서 응 음, 그치? 음, 그것 때문에 좀아 괜히 했나 싶은 적도 있었어 그런 생각 안 들어. 지금은 오히려 잘했다. 좋은 추억 만들어간다. 아까 전에 방송에서도 봤는데, 마인크래프트 내 생일 적어놓고 사랑이라고막 적어놓은 거, 거기에 있더만 음, 하나하나 맞아. 철거 중이던데. <웃음> 철거 중인 게 아니라 그 애들이 자꾸 부수자부수자 부수자 이래가지고 나와. 아, 이제 이미 이혼하는데... 어! 막 뭐해도 뭐해도 나와가지고 아우 우리가 그거 지나가면서 왜나 꼴보기 싫었는지 알아? 막 이랬다고 나와 오는 우결하던가 우결해서 마인크래프트 하던가 나 벌써 거의 밥맛인거 같은데? <웃음> 벌써? 아니 음. 아니 뭐 이렇게 빨리 마셔? 괜찮아? 그거 맞저 근데 이게 소주라게는 밥맛이 많다고 해야 되나? 밥맛이? 응음 음... 단거 좋아해? 단거좋아지 그래서 내가 이랑우도 됐지 아 좋지 봐봐 보기만 해도 달잖아 소소한테다 물어봐 여러분들 그쵸? 보기만 해도 달지 않아요? 당 충전 오늘따라 좀 덥네 더울까? 왠지 모르나? 갈까? 아아아아아아아아 <오 Meltdown> 아, 아, 아! 아. 아. 아, 이거 아니야? 아 이거 아니야? 아. 아. 아. 아, 이거 아니야? 얘들아 지금 마이크 껐거든. 얘들아 먹잇감 찾았다. <웃음> 맛있어? 뭐가 맛있어? 불. 나는 술 먹는 깡깡이를 보는 게더 맛있는데. 깡깡아, 어, 아, 마이크를 껐어요. 바람 좀 쐬고 올게. 아, 알았어, 알았어, 다녀와. 그럼 많이 더워 갔다 올게. 응, 음, 다녀와, 다녀와. 뭐가? 아니, 깡깡이 오빠라고 불리는 거 좋아하잖아. 응. 음. 근데 술 먹으면 오빠라고 불러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게 아이, 무슨 소리? 나 지금 맨 정신이야. 맨 정신이야? 그럼 오빠라고 불러도 돼? 어 당연. 어? 당연? 너무 좋아. 너무 좋아. 어. 그럼 오늘 끝날 때까지 오빠라고 불러도 돼? 어 좋아. 좋아? 근데 오늘 응. 말고도 앞으로도 오빠로 불러주면 <웃음> 앞으로도?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거 있어? 원하는 거? 응 오빠.. <웃음> 오빠 말고는? 오빠 말고? 오니짱 <웃음> 아깜깜깡이 오니짱? 나 심장 멈췄나? <웃음> 심장이 멈추면 어떡해? 나술 마들 마다... 나 오늘 술 마시다가 심장마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심장마비되면 안돼나 음. 봐야지 음. 그러니 봐야지 그치. 나 어떡하지? 정신이 좀 몽롱해 <웃음> 정신이 멍렁해? 응지금 깜깜이 앞에 나로 가득한 거봐 그래서 응 깜깜이는 응 음, 아니 오빠는 응 나랑 우결하면서 좋았어? 응 좋았어? 응 어느 부분에서 좋았어? 아 좋았어 다 좋았어? 구체적으로 말해주라? 구체적으로 게임하는 것도 좋았고 통화하는 것도 좋았고 다 좋아 다 좋아? 오빠한테 좋은 사람으로 남았으면 됐어 내말잘 들어줄 수 있어? 응 음. 방송 끄면 안 돼? 응? 음? <웃음> 나나 <난> 솔직히 너무 <웃음> 오빠 지금 너무 위트위트한 미트 거 같은데? 응 음. 양파링다 먹고 술다 먹으면 우리 자러 가는 거 나랑 약속하자 게임하자 뭐게아 게임할 거야? 응응다 음. 음, 먹으면 게임할 거야 게임하고 싶어? 응어 음. 우리 게임하러 가자 우리 한두판 하고 자는 거 어때? 응 음, 이거 수고했어 아이고 깜깜이도 수고 많았어 같이 놀아줘서 고맙구 나랑 같이 이렇게 해줘서 고맙고나중에 같이 게임해줘 아 당연하지 응 내가 배틀그라운드 연습해서 올게 아니 나 음. 같이 연습해줘 컴퓨터 끄고자 음? 안 나갔는데? 이러고 방송을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결! 다들 이렇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고맙고 저희 얼음 코인은 이걸로 끝이 났습니다.